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AWS 커뮤니티 데이에서 아마존 아테나를 이용한 S3 데이터 조회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AUSG 송정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했듯이 현재 AUSG 6기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AUSG는 AWS KRUG University Student Group의 약자로 클라우드나 AWS 혹은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생이시라면, 대학생이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넥슨 엔진 스튜디오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데이터 처리, 분석을 기반으로 한 프로덕트 백엔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데이터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밑에 적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목차를 소개 드릴 예정인데요 아마존 아테나가 무엇인지 설명 드리고 실제로 아테나를 이용해서 쿼리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예정이고요 Columnar Storage Format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런 Columnar Storage Format을 쓰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columnar storage format을 실제로 아테나에서 사용하는 방식에도 이제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발표의 핵심 주제인 아테나란 무엇일까요? 혹시 아테나를 여기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없으신? 거겠죠. 아마 손을 아무도 안 드셨으니까 네, 아테나가 굉장히 낯설 수 있는 주제여서 제가 아마존 아테나 공식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두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존 아테나는 표준 SQL을 사용해서 아마존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는 대화식 쿼리 서비스입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바로 쿼리할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 분석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식 쿼리 서비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실제로 아테나에 접속하게 되면 이런 인터랙티브한 쿼리 대시보드를 제공해줘서 실제로 저희가 쿼리를 실행하고 쿼리에 대한 응답값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아테나는 서버리스 서비스이므로 관리할 인프라가 없으며 실행한 쿼리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아테나는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운영 자체에 대한 코스트가 굉장히 적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아테나는 데이터 분석 도구라고 설명했는데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는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는 이렇게 다섯 가지 과정 혹은 3번과 4번 과정을 합쳐서 네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 과정에서는 보통 로우한 데이터를 모으는 데이터 수집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로그나 트랜잭션 로그 혹은 저희가 웹사이트에서 크롤링해오는 컨텐츠 데이터들을 합쳐서 로우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 이렇게 모아진 로우한 데이터를 2번에서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단순하게 로우한 데이터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데이터 처리나 데이터 정리, 3번과 4번 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2번에서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3번과 4번 과정을 먼저 거쳐서, 스트럭처드 된 데이터, 그러니까 이미 정리된, 정리되고 가공된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하기도 했고요. 이, 그리고 최근에는 로우한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구축한 다음에, 해당 이제 아키텍처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저장이 끝나게 되면 데이터 처리나 데이터 정리 같은 추가적인 가공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뭐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도 있고 혹은 단순하게 AWS 글루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ETL 작업만 해서 전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 과정에서 아파치 스파크나 뭐 아파치 플링크, 제가 언급했던 AWS 글루 같은 도구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데이터 가공이 끝나게 되면 은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아까 설명했듯 로우한 데이터와 가공, 가공된 데이터를 같이 저장하는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발표 주제인 아테나는 어, 5번 과정인 데이터 분석에서 가공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고 혹은 로우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는 일종의 분석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 도구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가져온 이세 가지 데이터 분석 도구는 굉장히 대표적인 데이터 분석 도구이고 데이터 프로덕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분석 도구이기도 합니다. 사실 대표적인 약간 세 개의 도구라고 할수 있겠죠. 아파치 스파크가 있고, 아파치 하이브가 있고, 프레스토가 있는데요. 이세 가지 툴 이외에도 다른 툴들이 존재하지만 아마존 EMR에서도 선택 가능한 데이터 분석 도구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세 가지 툴이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는 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치 스파크가 범용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편이고 하이브는 대용량을,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되고 프레스토는 데이터를 탐색할 때 보통 사용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파크는 스탠다드라고 할수 있는 a n SQL에 i s 대한 호환성을 지원해주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 QL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SQL문을 사용하고 프레스토는 안시 SQL, 스탠다드 SQL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아마존 아테나는 내부적으로 프레스토를 랩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아마존 아테나가 발표 주제이기 때문에 프레스토가 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야겠죠 그래서 프레스토는 데이터 분석과 맞닿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면 사실 조금 접하기 어려운, 낯설 수 있는 SQL 엔진입니다. 어, 메타나 우버 같은 회사에서 대규모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툴이기도 하고 실제로 오픈소스로 개발되고 있는 SQL 엔진입니다. 특징으로는 인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졌고 스케일링을 고려해서 디스트리뷰티드 쿼리 엔진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테나 내부에서는 프레스토, 이런 프레스토를 랩핑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프레스토를 이해하고 있으면 은 아테나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쉬워지겠죠 만약 아테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테나 같은 툴을 직접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소스인 프레스토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테나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길게 했는데 아테나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나는 서버리스 SQL 쿼리 툴이고요 아테나는 프레스토를 랩핑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인프라 구성 없이 빠르게 쿼리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따로 관리해야 하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운영 코스트가 감소하게 됩니다. 쿼리 수행 시에 스캔한 데이터 사이즈만큼 요금을 내는 구조고, 당연히 스캔한 데이터가 스캔한 데이터 양이 적을수록 어, 요금을 적게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캔한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혹은 제가 뒤에 설명한 컬럼나르 스토리지 포맷 같은 거를 사용해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CSV, JSON, Parquet, o r c 혹은 텍스트 파일 등등 굉장히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아테나를 언제 쓸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S3 기반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쿼리할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인프라 운영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분석할 때도, 분석할 때도 아테나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BI 툴 예를 들어서 뭐 보통 뭐 파워 BI 라든지 아니면 AWS 퀵사이트라든지 이런 BI 툴을 이용해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싶을 때도 어, 아테나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위한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을 때도 아테나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아테나의 장점은 아까부터 굉장히 많이 설명했지만 정리하자면 저희가 원할 때 즉시적으로 커리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고요 따로 서버를 띄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즉시적으로 커리할 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스캔한 만큼 이제 돈을 내기 때문에 저희 맘대로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간편하고 여러 데이터 포맷 아까 얘기했던 csv, json, p a k e i orc 등에 열려있고 표준 sql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여러 두구에 연결해서 사용 가능한데요 어, etl을 위해서 사용하는 aws 글루라든지 아니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하이브 메타스토어라든지 방금 말했던 bi 툴인 파워 b i 나 aws 퀵사이트 그리고 ODBC나 JDBC 드라이버를 지원하는 여러 도구들에 연결해서 아테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 제가 아테나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실제로 데이터셋을 가지고 아테나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사용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이 데이터셋은 캐글에 오픈되어 있는 아마존 US 커스터머 리뷰라는 데이터셋을 가져왔고요 해당 데이터셋은 약 50GB 정도 되고 어 저는 지금 S3에 이 데이터셋을 저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파일 포맷은 TSV라고 해서 조금 낯설 수 있는데 CSV가 보통 콤마로 세퍼레이션하는 파일 형식이라면 TSV는 탭으로 이제 세퍼레이션을 해서 사용하는 파일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되게 작은 글씨라서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굉장히 데, 데모 데이터셋에 여러 가지 컬럼이 있고요 뭐 마켓플레이스라든지 프로덕트 아이디, 프로덕트 타이틀 혹은 뭐 스타레이팅, 별점이죠. 별점이나 아니면은 이 리뷰가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헬프풀 보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컬럼들이 해당 데이터셋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연에서는 두 가지를 해볼 예정인데요.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만들고 실제로 해당 테이블을 이용해서 S3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Create Database c d a 라는 이름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건데요. 일단은 제가 데이터베이스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쿼리는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테이블 생성을 하는 쿼리를 조금 살펴볼 건데요. c d a 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c d a TV라는 테이블을 만든다는 것이고 이 외에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그냥 SQL에서 테이블 만들듯이 DDL을 사용하듯 여러 컬럼들을 가지고 테이블을 생성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 포맷에서 아까 TSV 파일이라서 탭 문자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탭 문자를 디리미터로 써서 구분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S3, AWS 커 y 니티 데이 블루에 e 어라는 이름으로 해당 로케이션에 저장되도록 이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3 버킷에 있는 거를 읽어와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쿼리를 실행하게 되면 은 이렇게 대기열 시간과 실행 시간이 같이 나오면서 실제로 쿼리가 어떻게 실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는 대시보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조회해 볼 건데요. 어, 엄청나게 간단한 쿼리죠. 프로덕트 타이틀하고 배점을 이제 이 c d a TV에서 가져와서 스타 레이팅이 3점 이상인 것들, 그러니까 스타 레이팅이 3점 이상인 리뷰들을 가져오는 그런 간단한 쿼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행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실행 시간이 같이 동시에 뜨게 되고요. 지금 데이터 스캔을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해서도 뜨게 됩니다. 참고로 이 쿼리는 실행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아테나의 다른 기능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실제로 쿼리를 하게 되면 여기 테이블 미리 보기를 넣으면 이렇게 쿼리가 실행되는데요. 실제 테이블에서 얼마만큼 데이터를 스캔했고 실행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실제 데이터는 이런 포맷으로 나온다. 라는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를 단순하게 복사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결과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csv 파일이 다운받아져서 이 저희가 조회한 형식으로 csv를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쿼리가 실행되는 동안에 컬럼나를 스토리지 포맷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럼나라 스토리지 포맷은 이름에서도 사실 알수 있듯이 컬럼 기반 스토리지 형식입니다. 즉 컬럼을 기준으로 압축되어 있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아파치 파케이나 ORC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테나에서는 제이슨이나 CSV 같은 소스 데이터를 CTAS라는 쿼리를 통해서 컬럼 기반 스토리지 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이미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저장하고 있던 데이터 형식이 파케이나 OLC가 아니더라도 제이슨이나 csv, 뭐 텍스트 파일 이런 거여도 이, 이런 거여도 컬럼 기반 스토리지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이런 컬럼날 스토리지 포맷의 대표 주자가 파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파케이를 기준으로 어, 이런 포맷을 사용하는 것의 장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제로 파케이는 데이터 관련 조직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어, 이제 처리 속도나 아니면 압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컬럼 프리닝 같은 경우에는 컬럼 기반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필요한 컬럼만을 읽어드릴 수 있게 해주는 기법이고요. 필드 d k 푸시다운은 어파케이 파일은 이제 미니나 맥스 같은 스태티스틱 값을 갖고 있어서 데이터를 저희가 읽어드린 후에 필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레인지라든지 그런 필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읽어드릴 때부터 스태티스틱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 인코딩은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문자열을 압축하는 방식이고 카디널리티가 낮고 긴 스트링이 많다면 압축 최적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테나에서는 스캔된, 스캔된 데이터를 사이즈로 기반으로 요금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컬럼 프리닝을 통해서 코스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제가 코스트 이펙티브한 시나리오를 검증해보기 위해서 이런 컨디션들을 가진 시나리오 한개를 가져왔습니다 세 개의 컬럼으로 구성된 테이블이 있고 3테라바이트에 압축되지 않은 텍스트 파일에 해당 데이터가 저장되어 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각 컬럼의 데이터 양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는데요. 3테라바이트에 세 개의 컬럼이기 때문에 한 개의 컬럼은 1테라바이트의 데이터 양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파일은 S3에 저장되어 있고요. 실행할 쿼리는 한 컬럼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쿼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컬럼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쿼리를 실행했다고 하면은 저희가 따로 뭐 별다른 처리를 지금 진행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 전체를 스캔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 아테나에서는 이제 1테라바이트당 스캔한 데이터 사이즈가 1테라바이트마다 5달러의 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3테라바이트였기 때문에 15달러의 요금을 내게 됩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두 번째로 GZIP을 사용해서 저희가 파일을 3분의 1 사이즈로 압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1테라바이트 크기의 파일인데요. 동일한 쿼리를 수행하게 되면 똑같이 전체 파일을 스캔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압축을 통해서 데이터 사이즈를 3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1 곱하기 5달러 해서 5달러 정도의 요금이 나오게 됩니다. 압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 집 압축을 하고 파케이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데이터는 동일하게 1테라바이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파케이를 통해서도 압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압축 부분은 제외하고 1테라바이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컬럼 한 개를 읽는 쿼리이기 때문에 연관 있는 컬럼만 스캔이 되겠죠. 그래서 1테라바이트지만 3분의 1테라바이트만 스캔하게 돼서 1.67달러라는 코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압축을 하고 파이 파일 컬럼 나 스토리지 포맷을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연인데요. 어 CTAS, 아까 설명했던 CSV나 아니면 JSON 파일을 이제 파케형식으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쿼리라고 했는데 CTAS를 통해서 TSV 파일을 파케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쿼리해보면서 얼마만큼 데이터 스캔량이 달라졌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실행한 쿼리 먼저 보고할 건데요. 어, 실행 시간은 3분 정도 걸렸는데 사실 3분이나 걸린 이유는 제가 따로 파티셔닝이나 아니면 버켓을 나눠서 처리해놓지 않았기 때문이고 보통은 파티셔닝을 해서 실행 시간을 줄이는 튜닝을 하기도 합니다. 스캔한 데이터는 50.68기가 정도 되고요. 실제로 프로덕트 타이틀이나 스타 레이팅이 3점 이상으로 잘 레인지돼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쿼리가 실제로 실행이 되고 실행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ctas 쿼리를 통해서 저희가 만든 이 테이블 cday tv라는 어, 테이블을 cday tv 파켓라는 테이블로 변환하는 것을 해볼 예정입니다. 포맷은 파켓으로 지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따로 외부에 s3 버켓을 하나 만들어서 실제 이 파켓으로 변환된 파일들이 저장될 곳을 지정해줍니다. 엄청나게 간단한 쿼리죠. 그리서 create table as 이 퀄리를 실행하게 되면 이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스캔을 해서 어, 저희가 원하는 파케이 형식으로 파일을 바꿔주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어, 다른 기능들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아테나에는 최근 쿼리 기능이 있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쿼리를 실행한 결과를 계속 확인할 수 있고 실행 시간 스캔한 데이터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아이디를 누르게 되면 은 저희가 실행한 쿼리를 열어서 실행 결과와 함께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쿼리가 실패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쿼리가 실패한 경우에는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쿼리가 실패했음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웃음> 아 네, 다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CDA TV Park 라는 어, 테이블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Park 테이블을 조회해 볼 예정인데요. 해당 쿼리를 이제 CDA y CDA TV Park 로 해서 3점 이상의 스타 레이팅을 똑같이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쿼리도 거의 3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먼저 다른 약간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사용한 쿼리가 지금 프로덕트 타이틀, 스타레이팅, 그리고 스타레이팅 3점 이상인 그런 US 리뷰를 가져오는 쿼리인데요. 해당 쿼리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궁금할 때도 있고 저희가 쿼리 튜닝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테나에서는 익스플레인 애널라이즈를 써서 쿼리 실행하게 되면은 해당 쿼리에 대해서 분석된 쿼리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어, 로우 인풋이나 아웃풋 인풋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죠 데이터 스캔이 어느 정도 되고 어, 뭐 아웃풋은 어느 정도 되고 이 필터는 어느 정도 됐고 필터 퍼센트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쿼리 성능을 미리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쿼리를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이번에 커뮤니티 데이에서 사용한 쿼리들을 모두 저장해서 처리하고 있고 저장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된 쿼리를 이용해서 이름이나 설명을 보고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쿼리라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팀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테나에서는 쿼리 결과뿐만 아니라 쿼리에 대한, 쿼리 결과에 대한 메타데이터도 남겨주고 있는데요. 어, 실제로 이렇게 날짜하고 같이 저장이 되어 있고 여기 들어가 보면 은 CSV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남겨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실행했던 쿼리를 재실행하고 싶지 않다면 최근 쿼리를 보고 이 아이디를 매핑해서 CSV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으로도 어, 유연하게 처리를 할수 있을 겁니다 쿼리 실행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 사실 스캔한 데이터가 1.28 2.18기가에서 멈춰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어, 그 전에 이제 일반 테이블을 조회했을 때는 50기가에 달하는 데이터였는데 여기서는 2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스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쿼리 네. 실행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어, 이 정도로 시연은 마무리하고요. 어, 저 제가 처음에 약5 0기가 압축되지 않은 TSV 파일에 대해서 쿼리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쿼리를 수행하게 되면 전체 파일, 그러니까 50기가 전체를 스캔하게 됩니다 그래서 쿼리 코스트는 0.05 곱하기 5달러 해서 0.25달러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압축을 하고 파케이를 사용했는데 스캔하는 데이터 사이즈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임의로 3기가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0.003을 넣었는데 0.015달러가 나오겠죠 코스트가 0.25달러에서 0.015달러로 코스트가 감소했기 때문에 약 16배의 비용 감축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발표를 끝내고자 합니다 아테나란 무엇이냐 서버리스, 서버리스 SQL 쿼리 툴이라고 할수 있고 데이터 애널리틱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고요 보통은 데이터 탐색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탐색에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어 방금 보신 것처럼 알수 있다시피 인터랙티브한 쿼리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데이터의 성질이나 혹은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뭐가 있는지 탐색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데이터 스캔 용량을 기반으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아테나의 장점은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운영이 간편하다는 점 여러 도구, 아까 말씀드렸던 AWS 퀵사이트나 아니면 파워비아이 혹은 JDBC, ODBC를 지원하는 그런 툴들에서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아테나의 장점입니다 아테나를 잘 사용하는 방법에는 무조건적으로 데이터를 압축해야 되고요 GGB나 스냅피나 이런 여러 가지 압축 형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압축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그 데이터의 성질이 여러 컬럼을 가지고 가지고 있고 많은 컬럼을 조회하는 게 아니라 특정 컬럼만 조회해도 되는 경우라면은 컬럼나 스트리지 포맷을 써서 코스트를 줄이는 것이 이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아테나 혹은 데이터 관련 프로덕트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밑에 적혀 있는 컨택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